자. <웃음> 앞서서승자전 경기까지 보면서 야, 이래서 경기는 해 봐야 되는 거구나. 전 시즌의 결과와 이번 시즌이 이렇게 2년어 여 사이에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요. 과연 이번 2022 시즌에 얼마나 신은 강자들이 많이 나오게 될까? 아, 기대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이 죽음의 조라고 할수 있는 이 A조에서 사실 좀 어떻게 선수들 사이에서도 가장 좀 실버퐁 태운을 좀 약하게 봤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조 1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또 이변을 만들어냈고 말씀하셨다시피 선수들 그리고 또이 기존의 강자를 위협하는 또 새로운 실력자들이 <웃음>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저희가 방식이 듀얼 토너먼트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패자전 최종 진출전을 통해서 한 팀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나 패자전, 최종전에서 지면 지금부터는 진짜 탈락이에요. 이제부터는 뒤가 없습니다. 네네네네. 아깐만 해도 다시 한번 파이팅하자가 됐는데 지금은 한 세트 한 세트가 정말 절벽? 네. 네, 위기 일발이죠, 지금.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본인들이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보여줘야 돼요. 여기까지 왔는데, 아 그냥 뭐, 16강 탈락 이러면은 다음 시즌엔 기억도 안 나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선수들이 이제 대회에 끝났을 때, 어, 패자조에서 진다? 아, 다시는 보지 말자. 네, 이러고 <웃음> 이제 새로운 팀을 또 찾아 떠나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아, 때문에.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팀원들이 찢어질 수밖에 없구나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예, 이패자전에서 패배만큼은 꼭 막아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선수들. 아, 만나보도록 하죠. 퍼펙트샷 그리고 강철 멘탈의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패자전에 몰린 두 팀입니다. 퍼펙트샷 앞장 경기 배마, 바드, 건설 조합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나 상대가 워낙 또 전시즌 우승팀이라 강력했었고 강철 배탈 같은 경우에도 이 팀도 뭐 기공 배마, 홀라 조합 굉장히 좋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좀 오늘은 이번 패자전에서는 확실하게 좀더 보여줄 필요가 있죠. 자 먼저 퍼펙트 샷입니다뿌룡 어, 선수의 배틀마스터 그리고 뭐 소서리스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네. 다양한 좀 포지션을 담당해서 팀을 조율하겠다 이런 위지가 느껴지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그냥 그 조합으로 배틀마스터 건슬링어 바드 이게 너무 조합이 좋아서 그대로 그렇죠. 가지 않을까는 하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그두댐 그러니까 다음에 거기에 이제 플러스 그래서 아까 어 지금 뭐그 팔강에 진출한 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런 조합의 장점을 잘 살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더 건슬에게 거는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일단 건슬링어랑 좀이 서머너랑 좀 다른 점은. 건슬링어는 어 뭔가 스킬을 그냥 피하면서 이제 일방적으로 좀 뭔가 경직으로 콤보를 시작하는 이런 좀 딜러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약간 그 실버 폭테온 팀하고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는 좀 어떻게 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맞습니다자 퍼펙트 샷. 혹시라도 뭐 캐릭터를 바꿔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요. 자, 상대는 강철 멘탈입니다. 지금은 근데 좀 강철 멘탈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렇죠. 예전으로 회귀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전 팀명이 유리멘탈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팀명도 바꾸고 더 단단해져서 돌아왔다고 했는데 어건슬링어나 이런 딜러들을 견제할 만큼 튼튼하게 지켜주려면 여기서 뭐 바드도 괜찮고 홀리나이트도 괜찮고요 기공사는 꼭 채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상대감 조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그쵸, 그쵸. 보니까 오히려 상대의 데미지를 받아치는 이런 모습들이 좀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받아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들도 그만큼 또 세게 때려야 되는 것도 어, 필요하고요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뭔가 받아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어, 괜찮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뭔가. 확실하게 때려주는 그런 딜러의 역할이 조금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딜적인 부분에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철 멘탈 팀은 네, 어 뭐. 그 클래스를 바꿔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본인들의 좀 뭔가 조합들을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서 네, 준비를 해야겠죠 네 사실 홀리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홀라가 서포터의 역할이기는 하지만 실제 선별 전에서는 질도 굉장히 존재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를 띄워주거나 통제해줄 수 있는 기술들 그리고 슈퍼머 기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연계적인 측면에서도 아홀리나이트꼭 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 그게 하이브리드 느낌이 들다 보니까 결정이 애매해질 때가 있습니다. 네. 네자 이번에 퍼펙트샷은 아 역시나 테마 바드 그리고 건슬 그대로 나옵니다 네 이번에는 어 이제 뇌진격을 어 채용을 했죠 음. 그동안과는 다른 오이 선택이기 때문에 네. 한 명을 확실하게 물어주겠다는 라 겁니다 이제 이데일로 엮였을 때 풀어내겠다보다는 더 공격적인 모습을 선호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니까 풍신초리를 빼고 어 뇌진격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 이럴 경우에 뇌진격 같은 경우엔 기절도 있고, 어, 강매, 어, 또는 감정,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써줄 수 있기 때문에, 멀리서 갑자기 팍 하고, 예, 순식간에, 음, 그렇죠. 사전 예고 없이 들어오잖아요. 예, 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어, 확실하게 좀물수 있는, 예, 그런, 어, 스킬셋의 좀 변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강철 멘탈 역시나 기공, 어, 그대로 나오고, 배마 홀라 조합입니다. 이번에도 딜을 신경쓰겠다. 그러니까 섬열파를 서멸파. 그대로 가져가는 느낌입니다. 네. <웃음> 자 이렇게 강철 멘탈도 앞서서 썼던 그대로 그 조합 보여줘야겠죠. 네. 그렇죠. 좀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어, 강철 멘탈 팀이 네, 일단은 이게 사실 선도발 했을 때 지면은 멘탈 관리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좀 살짝 걱정도 됩니다만은 사실 뭐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고 여기서 일단 생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퍼펙트 샷도 강철 멘탈도 서로 간에 배바를 씁니다. 이번 대회 발바가 중공이라고 볼수 있을 만큼 예. 네, 먼저 내극연설을 쓰고 뛰어들어가는 이 베마오의 흔드는 플레이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나 뒤를 쏟아 부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건슬링어가 항상 경기마다 고점이 높은 클래스라는 걸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뒤를 나와야 된다는 얘긴데요. 이걸 또 커버해줄 수 있는 게 기공사까지 역할이기도 한데 이번에 홀리나이트도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더블 커버인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자, 패자전 첫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일단 팔, 팔은 건슬링어가 더 길어요. 스마 플레이 먼저 뿌리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위시아를 먼저 잡으면서 선공을 때려주는 게 이제 건슬링어의 장점이고요. 오, 좋습니다. 네, 살짝 식들을자무리무로 스카멜파 끊었죠. 아래쪽에 풍서고어 오히려 제로봄 아. 선수를 불려고 했던 전략이었는데 지금 이대일 전략이 우회로 실패였죠. 네자 기공장 같은 경우에도 근거리에서 마지막 세방다 들어가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메론 선수가 지금 아래에서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네송일광 한번 때리고 네 콜리나이트 네, 네, 일단 뭐대단합니다 불리긴 했습니다만은 자 그때 여기에 스텝과 아. 성공. 어 근데 오. 방시공으로 일단 한번 버텼지만 각동기까지 대구역 폭발 단능까지다 썼어요 예, 투자가 많습니다 일단은요 정철맨탈 쪽은 자, 신성공까지 일단 타격된 모습이었고요 어 이거 다운돼서 추가 타더 들어갑니다 앞으로 자실드한번 버텨주고요 철장 아그 네, 제로금 선수를 잡아가지고 싶은데 그게 잘 안되는 모습 네, 대신 재영 선수의 체력이 좀 많이 빠져있습니다. 뿌령 선수 뿌령 선수 뿌령! 우령? 뿌령도 뿌령도! 어? 옆으로 어, 잡고! 이야 재앙! 이야! 여기까지 아우. 죽어봤네요. 네 이렇게 되면 일단 본인 역할은 다 해냈죠. 럭키 선수는 일단 리치가 뒤니까 뒤에서 버티면서 제로붐 김도련 이두 선수를 포커싱을 해줘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섬멸파일단는 아우 걸렸어요 살짝 끝에 아... 그러니까 방해해주려고 투영 선수가 들어갔고요 네 자, 럭키 선수를 물려고 하는데 자 쉽게 물리지 않으면서 일단 아래쪽 광시공 네 일단 율법과 광시공 둘다 빠진 상황이고요 예, 자 이래서 포슬리버 들어가서 어 근데 이제 부빙이 없어요 부빙이야자소적자까지 아 뿌려주고 그러나 몰이를 갑니다 자 일단 보호를 잘 켰었거든요 이 제로봄 선수가 네 그래서 실드 어. 잘 들어갔었고요 아니 포하 많이 빠졌고요 아 지금 계속해서 여러가지 스킬들을 다 뿌려주면서 계속 버텨요 방금 홀리나이트를 감싸주는 소멸파가 너무 좋았습니다. 보고가요? 네. 일단은 뭐어 홀리나이트랑 바드랑, 네 뭐, 어, 예, 방시곡이랑 율법이 같이. 예, 네! 축고 맞췄지, 축구 맞고. 나 홀리나이트? 어, 이러면 홀리나이트에 집중할 게 아니라 네. 다른 선수들이 제이콥 럭스를 붙어 리는게 제로 보면 결국했습니다. 아까부터 근데 실패였는데 사실 홀리나이트가 영 다. 되게 안 아프게 맞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꽤 오래 버텨줬어요. 네. 그렇죠. 일단 뭐 피감 스킬이 두 개나 있고 뭐 신성의 보호 같은 경우도 이제 실드량이 이제 어마어마하죠. 그럼요. 지금 분위기는 그래서 퍼펙트 샷이 한번 챙겨오긴 했거든요. 예. 네. 아니 율법이라든지 신성한 보호를 통해서 계속 보호가 걸어주고 네. 자, 댐감이라든지 이런 거 계속 자, 아, 잘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그장이에 재앙 체력 다운! 아 럭키 선수도 한번 물리면 이게 위험합니다. 네. 언느 시간에 1분 네 이제는 지금 예. 김도윤 선수가 일단은 좀 위험한 상황이죠 네네. 아! 샘이 빠졌고요 아, 자 그러면, 이거 5위가 그러면, 잘 안들어갔어요 그래서 어? 오! 우와! 아 까불게! 재약재약이 아 제약. 아니 오죽 급하면 절구를 깔고 두 명이 근데 거기서 같이 갔어요 손잡고 네 이게 이제 이 김도윤 선수를 잡기 위해서 뭉이는 과정에서 한지공을 같이 맞았던 거 같거든요 네입점 차이긴 이... 합니다 자 곳곳에 잡자. 이제 시간 타이머 싸움이 들어가거든요. 이러면 자 시퍼사점. 10번 주번이자영로을 선수! 서자 영점을 위해서. 시퍼까지 끌고 제로보을 끌겠다. 그 제로보를. 자 이러면 뿌령이 저, 뿌령이 버티기만 하면. 어, 어, 뿌령 뿌령 뿌령 뿌 시간 시간 자, 시간. 뿌을 잡으려고. 실드 쓰고. 시간 뿌령이 시퍼사아시 봤어요! 자 이러면. 아메로메로메로 시간 추가 시간, 아, 시간 그대로 가요. 야 강철 메탈 입장에서 뿌룡에 대한 1.4. 아 이거 잘 통했습니다. 네. 선수. 오이푸 어, 들어가요? 야, 지금 섬네 빠졌어요. 네. 시간이 없데 우리 네. 지금 들어가는 거죠, 네. 자, 들어왔어요. 선수 잡면이 나요. 재 체력, 어, 체력이. 체력 체력이 없어요. 피면기까지 썼습니다. 이제 없어요. 물면물면물면물면 대체! 자 이러면 골든킬 이거 럭키 위험하죠 네, 럭키 선수 야 돼요 다시 골든킬 가요 김도련 선수도 뭐아 근데 이게 체력이 뭐. 없는 게 건설이라 네 일단은 불안하죠 상대를 좀 이렇게 유인하는 그런 플레이는 약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뒤쪽에 그냥 포지션 잡는 게 안전하고요 골든킬은 시간 많습니다 럭키 그렇죠? 가야죠 예 라이펄스 댄스 내공이 여기서 켜놓고 자 그래서 다른 선수 불고 있죠 지금 자 바드도 바드도 열심히 케어를 해야겠습니다 의외로 또흰진곡으로 도망다니면 바드도 무슨 싹 까내기가 어렵거든요 야선의 추적자 위쪽 그리고 스파이럴 플레임 렸어요 럭키 선수가 최대한 의예 포지션 잘 돌려주고는 있는데 어 들어오세요 럭키 럭키 럭키 대신 자, 근데 이게 체력성이 럭키 선수가 너무 안 좋아요 체력 선수의 거미 결국 상대를 무너뜨립니다. 네, 아, 이게 진짜 아슬아슬한 그런 승부였는데 이게 사실 럭키 선수가 체력 자체가 워낙 없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물렸을 때 위쪽으로 이제 뭐 민첩한 사격이나 이런 이동기를 통해서 잘한번 빠졌는데 네. 네, 그 타이밍에 사실 김도윤 선수를 뭔가 잡아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음. 못했죠. 아, 아니 물론 뭐 건슬이 이동기가 뭐 많은 거는. 맞아요. 예, 네, 뭐, 뭐 킥스텝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움직일 수 있는 게민첩생각도 있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빠져있는 체력을 훅 하고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조를 받아도 한계가 있고 한번 물렸을 때는 또 그만큼 리턴이 아프게 돌아오기 때문에 방금은 도망치려고 딱 아래 무빙 치자마자 혼방에 집행자이건 촥 들어가면서 네. 그 각도도 잘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사실 아,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앞서 시작하기 전에 홀라가 데미지도 좋다, 준수하다. 그래서 천대전에서 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 그걸 또 이렇게 증명을 시켜줍니다. 뭐 이게 뭐 사실 뭐 마지막에는 이제 뭐 다른 스킬로 잡았습니다만은 뭐 천상의 축복도 있고 뭐 분노도 있고 이렇게. 용보가 신성검도 있고 잘 그, 이어지잖아요. 재앙 선수의 데미지 어, 골든 킬까지 가기는 했는데도 호우적 어, 킬. 신이에요 예, 혼자서 앞자리 수가 다릅니다 <웃음> 야,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예 그런 딜량을또 보여줬습니다 재앙 네, 그리고 기또디 이런 선수들이 꾸준히 움직임을 보여줬고 확실히 예 기공이 있는 팀에서는. 아, 어, 순간적으로 본인들의 금강전공 타이밍에 이렇게 딜을 확실하게 몰아치는 아 이런 움직임들 아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간적인 어 뭔가 콤보가 이잘 들어갔을 때 굉장히 이딜집정도가높은데 그 상대가 좀 방해했을 때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나 예를 들어 뭐 금방 성공 3단계 켰는데 금방 거기서 잡혔다거나 아. 이러면 이제 네. 아. 그쵸 그러면 은 우리 팀에 딜러가 없는 <웃음> 네. 네. 그런 상황이 올수 <웃음> 없기 네. 네. 때문에 그때는 이제 다들 좀 피해야 되는데 하지만 상대가 그렇게 피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주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배틀마스터도 스킬이 갈렸잖아요. 풍신 초래와 내진격 사이에서 갈렸는데 네. 이제는 좀더 팀을 생각하면 풍신 초래로 바꾸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계속해서 그 순간순간의 움직임들을 지켜보면서 자 어떻게든 예, 바디가 어. 그냥 여기서 예, 정말 처절한 절구였는데 네네 같이 갔어요. 또 어. 어, 뭔가 이제 힐을 이제 받기 위해서 이제 네. 막다 움직이는 그런 아군들의 모습을 보였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기공사에게 잡혔죠. 이게 순간적으로 만약에 쉴드를 팍 하고 써줄 수 있는 스킬이었으면 네.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만 타치공을 다 버텼으면 됩 지금도 순식간에 앞서서 또 기공장 말씀드렸도 최대한 근거리에서 맞추면 데미지가 세대로다 들어갑니다. 탄지공도 굉장히 따갑게 들어가요. 그렇죠. 또뭐 어, 붙어서 순보로 붙어서 뭐 기공장 이후에 뭐 탄지공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열애신장까지 네. 네, 뭐 콤보로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이 재앙선수가 잘 보여줘,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근데 오늘 아 승자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패자전까지 점점 승부가 무르익다 보니까 야이 골든킬이 꽤 많이 나오네요. 네, 예, 이제는 거의 뭐3 세트 경기를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 없겠습니다. 어, 아,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 정말 제대로 집행자의 검. 자 이렇게 되면 강철 멘탈 그리고 퍼펙트샷어 아, 그대로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아 그대로 가네요. 아뭐 뿌룡 선수 포함해서 질량이 47만 대두 선수가 47만 대였으면 사실 그렇게 밀리진 않았다 다시 해보자 그리고 아까 그 탄지공 더블킬이 좀 눈물이 나서 그렇지 그건 그대로 그냥 괜찮지 않냐 이런 결론이죠 네자 변화 없이 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강철 멘탈도 역시 그대로 갑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어, 변경 없이 그대로 일단은 가지주는 모습이고. 어, 사실 어, 이 강철 멘탈의 이 기공사 재향 선수의 이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좀 뭔가 킬캐치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그 이전 그 졌었던 세트에서는 좀 아쉽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요. 네, 이번 이 패자전 경기에서는 확실하게 이 본인의 이 딜러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아 어, 지난 시즌을 제가 생각해 보면 이재향 유준상 선수가 꽤나 굉장히 선한 선수였어요. 네. 제가 인터뷰했던 물론 뭐 2년 전 일이니까 그냥 엄청나게 모든 선수들 다 기억나진 않지만 에, 진짜 워낙에 웃음 자체가, 미소 자체가 에, 워낙 선한 선수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도 에, 확실하게 자신의 실력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퍼펙트 샷과 강철 멘탈의 패자전 두 번째 세트입니다. 퍼펙트 샷 입장에서는 무조건 여기서 1대1 승부를 맞춰줘야 될 텐데 그럴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 가자 대부분 이런 경우에서 승부가 많이 갈리잖아요. 이겼다고 라 해서 안도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승리 눈앞에서 많이 흔들리게 마련이죠. 그런 부분들이뭐 추가 시간때 굉장히 예. 많이 느껴지죠? 맞아요, 맞아요. 그때까지 안 가고 여지없이 이기는 걸 강철맨탄을 추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자전두 번째 세트입니다. 초반부터 각성기 싸움이 나올지도 몰라요. 서로 건에 내공연서를 두르고 어, 광포 잘 쳤어요 방금. 네. 서로 건에 만났죠. 소풍도 좋았었죠. 자민걸유탄오 기술 많이 썼습니다 기공사. 아! 노래 심장에 다 스고! 와! 살팔! 카테크틱 나가자 나가자. 아, 지 빠진 상태라서. 자, 나 오늘 걸렸어요. 심모 커트를 좋죠 짤짤할 수 있지. 탈작 시선 밖에 벗어난 다음에 다시 돌아 서반지고 아, 둘다 넣었거든요, 어, 이거 지금. 어, 그러니까요. 네. 너무 많이 맞았는데 뿌려. 네. 네. 어, 이게 사실 어, 뭔가 이제 약간 그 위쪽에 이제 바드를 한번 물러가면서 이제 딜 스킬이 없겠지 싶었는데 에이. 그래서 어, 너 좋습니다. 자홀라가 정인 스팅으로 품딩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만 어, 바로... 여기 보니까 네 시폰이야까지 아, 걸었네요 승부 걸었어요 이건 여기서 스코 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잡기 위해서 일단은 근데... 출장으로 잘 버텼죠 예자 실드 한번 버텨주고 있고요 자 그래도 백남 들어가 못했어요 보령 근데 이제... 이제는 지금 시전한데 좀 시간이 됐거든요 맞아요. 네 서곡도 일단은 뭐 스페이스로 피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좋습니다. 자 퍼펙트샷 입장에서는 한번 싸움을 걸어봤는데 이게 킬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무령의 체력이 조금 더 깎이고 있습니다. 어, 스파이럴도 맞췄고 지금 근접 기술도 다 맞췄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쪽에 제로, 제로, 제로, 제로. 만! 만! 아 훌라가 자끊 나요. 네, 근데 이게 퍼펙트샷 입장 입장에서는 각성기를 많이 썼기 때문에 아쉬워요 이정도로 네, 네. 두 명까지 데려갔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흐령 선수가 왜냐면 이거 들어갔다가 커트되기 너무 쉽거든요 이렇게 자, 네. 자이 타이밍 지금이에요, 각성 메타는 열애 신장 지금 두명 맞았습니다 네 아, 여기 자, 박성기 건슬링어도 빠진 상황 대구경 썼습니다. 폭발 탄환까지 네. 아낌없이 썼고 포커스 샷 컴백트 샷 하나씩 하나씩 집어봤고 좋아요? 어, 사운드 올린. 어 지금 메론 선수는 수비 잘했습니다 네. 진짜 버틸 수 있는 건다 예. 써가면서 버텼거든요 그사 여기서 그럼 끊어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너무 처절한 게 지금 킬이잘안 나올 정도로 어 근데 건슬 자 건슬 이 타이밍에 이제는 강철 멘탈은 사실 이 정도면은 그냥 적당히 럭키 선수 잡고 이제는 좀 체력 뺀 상태로 죽어도 돼요 왜냐면 네. 박성기 쓰다가 그렇죠 어. 오히려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재앙선수 뛰어들어간 게 정확하게 건수를 물러 들어가겠다 그렇죠 자 금강 성공 3단계 네. 오! 이건 자, 근데 나선의 주력자 와 지금 반시계방향으로잘 피해서 스킬을 빨아다음 때렸습니다 네 예. 재앙을 끊어주는 것까지 성공 아 <웃음> 퍼펙트 샷은 지금 타이밍을 영리하게 잘 버텨야 돼요 네. 지금 회복으로 그래도 정상화를 만들긴 했거든요 어 감전? 이후에 여기 살짝 위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비교 와이스턴은 잘 들어갔고요. 한번 홀라가 싱하고예 보고 있죠. 이런 식의 스파이럴 플레임은 계속 견제해요. 오히려 메론 선수는 신성어. 나에게 오는 공격을 내가 승식으로 버틴다 음. 이 모드예요. 오, 어 기존자 한번 어봐야지 그리고 각성기 홀라. 자 광시곡으로 광시곡으로 어또 버텨요. 그래. 전반적인 쉴드를 두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 지금은 퍼펙트 샷이 살짝 사려졌고요슈퍼아머랑 지금 겹쳤는데요? 초프각? 네, 제로보면 제로보 이제 포력만 버틸 수있다아 지금 이미지별로서 괜찮아요 아, 여기! 쫘악! 아, 아, 4반 오. 오! 그런데 하나 끊고 아. 본인도 체력이아 쉴드. 아, 쉴드, 쉴드 쉴드 쉴드 쉴드! 이렇게 되면 지1 0밖에 남지 않은 상황! 아, 아 제이 순식간에 거기에 깃동력아이 키를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웃음> 야 강철 멘탈 어 거기서 이제 이 기공사의 각성기가 에 예, 바드를 이제 저격해주고 그리고 또 기공사 선수가 물리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기공사를 잡고 본인이 약간 본인 체력도 없다 보니까 빠지려는 그 움직임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해졌어요. 아, 너무나 아쉬워하는 퍼펙티샷 선수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아, 이건 재앙 선수가 결국 각성기를 쓸때 뒤에서 불리게 됐어도 끊기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 상태로 버틴 다음에 비테인우 선수들을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데미지 밸런스가 이미 무너진 상태에서 게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재앙 선수가 결국 기공사가 진짜 본인 금강성공 타이밍에 특히나 3단계까지 올라갔을 때 얼마나 팀이 하나둘 꽁짝이 돼서 정말 혼신의 포격을 진짜 말 그대로 쏘다 부을 수 있느냐?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줬고 에이, 결국. 최종 진출점까지 올라갑니다. 네, 일단은 어강철멘탈 입장에서는 사실 뭐 처만 나행이죠 네, 패자전에서 이렇게 결국 어 이제 승리를 이제 거두면서 이제 최종전까지 현재 살아남아서 에이징컵이랑 이제 다시 어, 맞붙게 돼야 되는 이제 네.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일단은 뭐 기공사 이 재앙 선수의 플레이가 특히나 그 마지막에 그 각성기 플레이가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면에 지금 퍼펙트샷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울 것 같은 게 오늘 여러모로. 어, 건설도 꽤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예. 아 상대가 참 내섭네요 그렇죠 그리고 댐감이 들어가는 건 좋지만 그렇다는 건 딜러에게 책임감이 많이 씌워진다는 거라서 네. 조금만 팀이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지금 재앙 선수가 그런 걸 너무 잘 끊어줬기 때문에 음. 상대가 강력했다고 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재앙 선수의 입힌 피해량 역시나 확 돋보이죠? 그쵸. 예, 그만큼 일단은 뭐그 어, 마지막 장면에서도 정말 아슬아슬했었잖아요. 예, 그때그 각성기 판단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게임 스택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강철 멘탈은 넘어야 될 상이 하나 더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재앙 선수가 두 명을 동시에 커버하고 있었어요. 한쪽은 스턴 걸고 이쪽으로 풍이가간고 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상대 두 명을 묶으니까 혹시, 확실히, 위치가 되면 이런 점은 좋습니다. 네. 순식간에 기공도 여러 가지로 띄운다던가, 뭐, 기절이라든지, 어,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지금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피격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세 가지 정도를 이제 들고 있는데, 뭐, 다시 한번 공중에 뜬 점을 띄우는 네. 그런 스킬도 들 추가로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어, 굉장히 이동기도 있으면서, 음. 상한 대로 좀 피격시키기도 좋은 네, 그런 클래스라고 할수 있죠. 사실 방금 장면에서 바드가 정말 잘 버텼어요. 안쪽에서 계속 사운드홀릭으로 묶어주고 난 버틸테니까 다른 적을 정리해라 이런 우더가 있었는데 의외로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고립됐고 이거 진영 자체가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거죠. 그러게요. 근데 지금도 보면 제약이 금강성공 키고 있는 사이밍에 빈결 유탄 딱 쓰면서 끊어주는 건설의 움직임도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바지론이 움직여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어, 이기는 쪽에서는 분명 이제, 딜을 넣을 수 있는 각자, 어 오, 이 장면. 에이, 네. 극상반 아. 상관. 결국, 저기에서 1킬이 나왔더라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쵸. 그냥, 어, 둘한테 불리더라도, 어, 확실하게 좀 킬을 좀 끝맺음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네요. 네. 마지막에, 기토데오 선수의, 무국권은 거의 세리머니로. 예. 그거 <웃음> 버티기 함도 있지만 진짜 승리의 포효 같으니까요. 아, 예. 네. 자 강철 멘탈의 이번 게임의 MVP 아, 역시난가요? 아 역시. 재양 선수가 카메라 쫙 주면 들어가죠. 재양 유준상 선수입니다. 네. 어저손 포즈가 아, 예. 지금 탄지공 준비하는. 다다다다다다다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리고 보면. 부로 부로. 플레일 광코도 있습니다. <웃음> 자, 아닌데 지금 저 진짜 말씀하신 찍어주신 손의 움직임은 진짜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이 기공사라는 클래스 자체가 굉장히 어, 손을 좀 많이 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뭐 판정 자체도 좀 뭔가 싸울 때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이동기 자체도 쓰면서 뭔가 원거리 딜러처럼 또 써야 되고 맞아요.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유준상 선수가 보여준 플레이는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실 팀을 좀 보조하는 어,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 딜포터 같은 네. 어, 이런 느낌인데 예를 들어 뭐 그게 근거니 어, 딜러하고 조합이 맞춰졌을 때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또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빙기가 빠졌는데도 기공사한테는 어, 빠졌다 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순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순보로 뭐 위에 순보 기술이기 때문에 계속 도망을 여러 해갈수 있어. 본인은 또 경면이고 순간에 재앙에 이런 식으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들. 꽤나 더 세죠 근데 위쪽에서는 그치고? 두 명을 잡고 콤보를 때리고 있어 예 야, 그래도 뭐 각성기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 괴롭죠, 지금은 그런. 제로봉 선수의 캐어도 굉장히 좋아요 그식간에 지금 재앙 선수 물리는 거 득달같이 케어해 줬습니다. 보통 그 딜러를 했던 선수들이 반응 속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뭐 제로븐 선수도 그 이전에 뭐 번스 그 데뷔러터 네. 네, 이렇게 또 어, 하면서 네, 그런 반응 속도를 네, 좀 여, 과감히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인 네. 지점에서도 저렇게 신의 윤법을 깔아주면서 케어를 해주고 그 위에서는 어? 딜이 들어오고 있네. 우리는 그러면 다른 식으로 지금 포진해서 둘러싸고 잡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하죠. 네. 자, 퍼펙트 샷. 아, 그래도 물론 승리해서 올라간 팀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했지만 아쉽게도 행보가 여기까지인 팀도 있습니다. 퍼펙트 샷에 어, 뿌룡, 그 다음에 메론, 럭키 선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잠시 후에 오늘 A그룹의 최종적입니다 강철 멘탈과 에이징 커브의 대결로 돌아옵니다.